말레이시아 인구는 약 3300만 면적은 남한의 약 3배 정도이며 코타키나발루가 있는 동말레이시아 수도 코알라룸프루가 있는 서말레이시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 구성은 다수를 이루는 말레이 약 60-70% 화교 20% 인도 10% 그리고 소수 원주민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동 이슬람 동남아, 중국 남방, 인도 남부 힌두교 문화 음식을 체험할 수 있어 하나의 나라를 여행하지만 세계의 나라를 여행하는 체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무슬림 말레이, 인도 남부 타미르 음식 말고 한국 사람의 입맛에 가까운 중국 화교 음식 중에 여행 중 많이 접하는 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 음식을 소개하고자 두 가게를 약 10일 정도 다녔습니다. 그 내용의 정리이며 아래가 메뉴입니다. 길을 걷다 화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시면 이 메뉴 중에 한두 개 이상은 있을 겁니다. 코로나 전에 1년 이상 아침저녁으로 일주일에 4번 이상 먹었던 면 음식입니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맛있게 드십니다. 주재료는 쌀면에 야채, 어묵, 돼지고기 혹은 닭고기입니다 이 집은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이 집의 음식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보통 12시 30분이 되면 재료가 없어 문을 닫습니다 얇고 드라이한 면이 쓰이고 기본 재료는 처음 면과 비슷하며 작은 완자가 몇개 있습니다 저는 넓고 축축한 면을 좋아하는 편이라 자주 먹진 않으나 부담없이 드시기에 좋습니다 앞에 소개한 면의 볶음 버전입니다. 약간 단맛이 나고 가끔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자가 든 국도 서비스로 줍니다. <목소리> <목소리> 완탄미라고 하는데 중국 학교 음식 때 윈, 윈두미엔 구름을 먹으면 면이라고 하는데 완탄미라고 합니다. 미가 면이란 뜻인데 뭐 이게 6원이에요. 1800원인데 뭐. 스프도 주고. 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게 쌀이라서 너무 좋아해요. 네, 다 먹었는데요. 약간 달짝지근한데, 여기다 여기 고추 있어요. 고추를 한두개씩 다 먹어서 먹으면, 아, 이 단맛과 이 매운맛이 청양고추 정도는 아닌데, 이게 아, 좋은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면에다가 고추 한두개씩 덜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만족합니다. 1800원에 그리고 커피 1.5원 500원 정도 네. 좋은 점심이었습니다. 맨 앞의 고테어 수프 볶음 버전입니다. 짜장면 맛이 나서 좋았고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완자 수프를 줍니다. 가끔 먹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소고, 어, 돼지고기에다가 멸치, 채소, 소스 볶아서 나왔는데 오, 맛있어 보니요 생각을 못했네 미안하게 짜장면 만나요 내가 충작을 넣 와, 와... 뭐 이런 음식을 먹게되네요 약간 짜장면 맛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드셔볼 것을 권합니다 분인데요 음식을 진짜 잘해요 와, 진짜 맛있게요 어, 제가 먹어본... <웃음> 남성적인 매력이 강한 이분의 음식에 저는 팬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분이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초코티아오라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볶음면 뭐 같은 건데 야 이게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이런데 단독 육링기시네요 우리나라 또는 한 1,800원? 아, 근데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이 아저씨가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영상을 위해 약 10일 정도 음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면입니다 얇은 면을 좋아하시는 분께 권합니다 돼지고기와 맛있는 중국식 소세지가 적당히 있어 좋았습니다 이분의 면 음식도 맛있어 추가로 소개합니다 약 20일 정도 먹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저의 반응을 살핍니다 음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느낌도 좋아 이곳을 자주 옵니다 제가 그냥 처음 시켜본 음식인데 아,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너무 바빠서 딴걸못 시켰어요 네. 세 번째 먹는데 맛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어, 여기에 쌀 면이 있고요 돼지고기가 있고 새우도 있고 네. 어우, 짭짤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국물로 밥을 비벼 먹으면 되고요. 아, 빨리 이 사람이 좀안 바쁘면 딴 것도 시켜보고 그럴 텐데 일단 아 이거 어 이게 유행 양펀이라고 하는 건데 8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한 2,400원 한데 네. 아 맛있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이 몇 년을 생존하기 힘든 세상에. 수십년 혹은 수백년 서민들의 애완과 함께 내려온 이 위대한 음식을 제 혀로 간단히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말레이시아를 처음 여행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족하지만 기획해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